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집에서 손쉽게 꾸찌뽕 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어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꾸찌뽕 농장을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신선한 이 꾸찌뽕을 제가 따왔어요. 어, 신선히 즐겨 드시던 음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아, 항암 효과가 있고 이게 폐기능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어, 기관지 앓고 계시는 분들도 좋다고 해서, 어, 저는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집에서 손쉽게 뭐, 잼으로도 쓸수 있고, 또 이제 뭐, 고기 양념 할 때도 넣고, 어, 샐러드 같은 거할 때도, 이제 뭐, 올리브유하고 식초 이런 거 섞어서 소스를 올려서 먹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어,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꾸찌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1kg가 좀 넘죠 1.1kg 이거는 1.2kg 조금 안 돼요 요 꾸찌뽕 2kg에 설탕 2kg 그러니까 1대1 비율로 섞어서 제가 꾸찌뽕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꾸찌뽕을 서너 번 깨끗이 닦을게요 어저께 따온거라 되게 신선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가 빠졌으면 저는 여기 키친타월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더 물기를 이렇게 제거해 줄게요 이게 제가 2kg 거든요 2kg라서 설탕도 2kg 다 말씀드렸죠 버무려가면서 10봉 2kg, 설탕 2kg, 그래서 도합 4kg인데, 제가 이거 10l짜리를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위아래 뒤집어줄 거라 제가 좀큰 걸로 샀어요. 그래서 이게 10l짜리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kg 밖에 설탕을 안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kg 설탕을 더 넣을게요. 1대1 꾸찌뽕1 설탕 1로 비율을 하니까 이게 지금 2kg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입을 덮듯이 이렇게 덮어서 제가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위아래 이렇게 뒤집어 줄 거거든요 어, 제가 이거를 이제 그늘진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관했다가 다시 위아래 자리 바꿔 줄 거고요 또한 일주일 있다 또 위아래 자리 바꿔 줄 거고 해서 이렇게 한한달 동안 아, 한네번 정도 어, 바깥에서 이렇게 숙성시킨 후에 아, 바깥에서 이렇게 숙성시킨 후에, 이제 냉장고 그릇에, 냉장고용 그릇에다가 담아서, 그때그때 먹을 때 쓰기 좋게 담아놨다가, 어, 이제 뭐, 진짜 우리 저희 그 생과일 주스 할때 딸기 절여놓잖아요. 절임 딸기처럼, 어, 꾸찌뽕도 같이 우유하고 같이 섞어서, 어, 갈아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같은 거젤 때도, 같이 이제 갈아서 같이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매실, 매실 갖고 매실청 만들어서 모든 음식에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꾸찌뽕도 매실청처럼 똑같이 그렇게 용도로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빔국수라든지 뭐뭐 뭐 오이지 무침 뭐, 뭐 음식에 하여튼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 매실청처럼 제가 이제 꾸찌뽕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뭐그 뭐지 음 청양고추청 저는 빨간고추도 청 만들어서 뭐어 닭볶음탕 뭐 이런 데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요리에 이 꾸찌뽕 청도 넣으면은 어 면역력 강화에도 좋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주스로 많이 갈아 먹을 것같고요 샐러드도 해 먹을 수 있고 요걸 갈아서 드레싱 처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야채하고 같이 어 소스 이제 야채 드레싱 에다도 위에 올려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활용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꼬치빵청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부리 엄마였습니다